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 살다 보면 베트남 여자와 연애를 하는 많은 한국 남자들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거주를 하며 서로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서로가 알게 되고 만남과 썸을 이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며 연인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정상적인 연애코스죠. 남녀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어디에서 그 사람과 처음 알게 되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율랑녀와유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해도 그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공간적 배경이 스터디그룹이나 봉사활동 단체에서 친구나 오빠 동생 혹은 누나 동생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와 클럽이나 술집에서 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첫 인연이 맺어진 관계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라고 해서 꼭안 좋은 인연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후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정말로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자기와 만나는 그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을 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더 해본 다음에 한국인은 호구라는 이미지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 타임라인에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안올리는 사람 베트남의 2030세대들은 대부분 페이스북과 잘로를 합니다. 거의 한국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하는 비율로 하고 살죠. 꼭 프로필 사진을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함께 놀러갔을 때의 풍경사진이나 독사진 혹은 맛집을 갔을 때 음식사진들은 자주 올리면서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의 업로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연애 초반인 경우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스스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함께 찍은 사진 하나 업로드하지 않는다 하면 그만큼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만약 한국인인 당신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을 알려주고 서로가 카톡으로 가끔 연락을 하는 사이라면 카톡 프로필 사진은 쉽게 둘이 찍은 사진으로 설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 근무하거나 한국인 남친 혹은 여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둘만의 사진으로 해놓는다 해도 볼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연애 기간이 오래되었다거나 혹은 결혼을 한 사이라고 해도 자기의 이성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자주 업로드를 하면서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 애인이 남 보여주기 쪽팔린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의 경우에도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배우자를 대하는 것과 그 둘이 떨어져 있을 때 친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자기 남편이 쪽팔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물론 남편이 베트남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대놓고 쪽팔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크크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핸드폰 새 걸로 사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코를 외치는 사람 이 방법은 특히 초반 썬관계에서 확인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새 핸드폰을 사줄까라고 물어보는 것을 넙죽 받아버리는 사람은 100% 꽃뱀입니다.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 서로 연락을 하면서 몇번 만난 사인도 아닌데 생일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진짜로 생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진짜 생일일 경우 당신에게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비싼 식당에서 술과 밥을 먹고 계산을 해주길 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사람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친구들에게 밥 한번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차 정도는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1차 해산물 식당에서 술과 요리를 먹고 2차는 클럽에 가서 테이블을 잡고 양주를 마시게 된다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소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메신저인 잘로의 경우 가입 이후에 생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친구 추가가 된 사람들 중에 생일자가 나오게 되면 그날 그 사람 생일이라고 메시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만약 가짜로 생일을 설정하여 선물만 받기 위함이라면 대체로 당신과 단둘이 보거나 아니면 친구 한명 정도만 데리고 나와서 밥과 선물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꽃이나 작은 인형, 책가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고 반응을 보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생일이나 기념일도 아닌데 항상 무언가 사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고향을 가는데 선물 없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향을 갔다 왔으니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부러워서 자기도 사달라고 하는 경우, 오만가지 이유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선물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그냥 쿨하게 헤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떡을 거부하는 사람, 만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이거나, 아직 연인관계가 아닌 썸타는 관계에서 거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떡을 같이 먹은 경험은 있지만 그 횟수가 정말 극히 드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떡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자기야 많은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날이라서 못한다고 하면 바람을 피우게 될까 걱정이 되어 다른 것을 사용하여 썬텐. 그렇다면 호구는 왜 계속해서 호구짓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위아 같은 행동을 하는 여자들에게 계속해서 호구짓을 하는 호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계속 호구짓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번줄것 같아서입니다. 꽃밴들의 희망고문에 당하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지 말고 차라리 혼자 하세요.